예시록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 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다 들의 백합화의 예를 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알곡이다 가라지 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수다 생명의 떡이라는 예로 말씀해 주시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신비스럽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으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자연 원리를 예로 드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러한 비유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그 의도는 성경 안에서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조 이래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중에도 누구도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자신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셔야 할 성경적 이유가 있음이 분명하고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름이란 용어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9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겠고 그것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구름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오실 때입니다 출국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실은 구름기둥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나 하나님은 볼수 없지만 구름기둥은 볼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구름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영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함이라이 앞서 하나님께서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부터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까? 구름 기둥은, 구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목격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가시적이어 실제적인 것으로 구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봉 1 7시장 5절입니다 호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리할수 있어서 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왜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질문은 동시에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구름 속의 소리는 이 앞서서의 기록을 통해서 그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급기 2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 7일에 여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름 속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까? 지금 산 아래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에 덮힌산그 산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모세의 개인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자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구름을 보면서 증거케 하시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도 동일합니다출굽기 3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다 사람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시라는 증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을 보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게 합니다. 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는 그 구름기둥이 성막으로 옮겨서 성막 위에 머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구름이 임한 성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4기 1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내형 네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위 속죄서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명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이제 성막 속에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시는 과정을 구름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과 일대일까지 직접 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구름으로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 불가능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2절에서 4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폐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륙하사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던 하나님을 상징하던 그 구름이 반대로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가리우고 그들의 기도가 상달지 못하게 막는 구름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하라 여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돌이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름은 이제 심판이여 멸망을 상징하는 구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님의 대답하신 내용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환란 중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 1장 25절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자기가 동정녀 탄생으로 증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것이라고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는 메시아로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전 세계는 심판하실 메시아의 재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감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전 단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방향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나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그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알게 된 것처럼 마지막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지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름을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만 따라가다 망해버렸습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신앙은 어린 신앙입니다 구름을 따라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멈춘 이스라엘 백성은 광해에서 오히려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전에 은혜 받은 것에만 묶여있는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서는 구름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안주에서도 그거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지는 데까지 이런 것처럼 점진적인 성수의 과정을 향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여 년간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전도로 또는 성경책으로 선포되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할 것은 예수님의 제림입니다. 그 징조로 세계의 동일한 고난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결국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심판하시러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자신의 최종 순간이 어때야 할지를 하늘의 구름이 보이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신앙의 평가는 어떠할 것인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상고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